한 지붕, 내네 가족입니다. 아주머니, 한 지붕, 네 가족인데 빨리 와. 한 명이 없어. 근데 저기, 그게 없네. 우리잖아. 우리잖아. 네, 뭐 네. 나한테, 나한테 농사꾼 같잖아. 아줌마는 여기 서 너무 귀엽다, 이거. 어. 우와. 웬일이야,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이 여기다 넣고 잘라. 커플치. 우와 우와 우와. 세상에. 우와. 우와. 오, 좀 빨갛다. 우와. 이것도. 오, 좀 빨간데? 쪼개서 먹어봐요. 맛있어. 우와, 네. 응. 나 이거 따갈래. 그래. 오천이시네. 오천시네 응. 나는 우리 저기 정원에 아, 원대 갔다 에, 이거 이거먹이 가지가 미치나? 야, 이거 이거 크다. 이거 가져가고 오지는 오, 이거 됐다. 그래. 야, 야, 그 작아. 언니 저 언니 야. 거 가져가 저거. 이거 가져가. 가져가. 이거, 이거, 이거. <Afterwards>, 아우 <아니면 저 여자친구> 아, 음 <마지막으로>? <conhections> 음, 갈래? 그래, 나 갈거야 언니 둘이 가 아니, 아니, 너네 둘이 내려가 있어 아니, 어? 여기 지금 언니 고바인이 다 올라와 놓고는 그 음. 여기 내가 보기엔 여기가 제일 적인데 <웃음> 여기만, 여기만 올라가면, 저게만 가자 야, 야 미스랑그 앞에 거 있는 거못 봤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큰거 있잖아 조용히 밟지 말고 어머, 저 저거 뭐 있어? 소도 크다, 저도 크고 있어. 어머, 크다 아, 그래? 쳐봐 아, 야, 이게, 나는 이게 더 크다니까 소도 커고있 야, 대봐아 아... 네, 지금 이종이 자, 일로 봐라 어우 어디 보자 누가 챙 이제 더 빨리 받아보고 뭐, 뭐, 야, 어떻게 봤냐 오우, 아 야, 저 다운 게더 크다 야, 저기 내가 <때가. 웃음> 다운 게더크약 <웃음> 야, 약 야, 야, 위에도 있다 야, 오 어디 어? 아니 <웃음> 와. 와, 자연산. 아. 어니 그래. 음. 응. 가운데, 가운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익었냐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요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거 아니겠다, 소막 들어. 언니 뭘 그렇게 해? 어차피 저기 있는 거 쪼개 버리지. 아니야, 그래도 어디지? 아이고, 아이고 쟤도, 그래도, 그래도 빨개 응. 아이. 고 어? 먹었만네 응. 응. 먹을 만해. 아직 둘리가또한한달더 한, 한 있다 와야 돼. 어우, 그래도 속은 좀야안그 빨게. <목소리> 안 익긴 안 익었는데 햇가 좋아서 금방 응. 익을 것 같은데 그러네 우리 좀보 유튜브 오이 언니 이거 자준 따오느라 음. 고생했어 자자 아이 음도라 알지 그래도 맛, 맛, 음. 맛있지 많아 우리, 맛있... 맛있어. <웃음> 우리. 물많으면 이게 달다 완전 산수박 물 하나도 안 주고 노지 물이 많아서 산수박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깝다 좀덜 익었어 단맛이 그래 단맛이 굉장하다 한달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한 번씩 하지 마. 주인 언니 드셔보세요. 그러게. 응. <웃음> 아 주인 언니. 아우, 씨가, 씨가 안 말라. 아직 안 익었어. 응. 아직 멀었다, 더 있다. 근데 맞다. 수박은 싸놓으면 안 익어요. 안 익을걸? 음. 음. 아까우니까. 물은 응. 진짜 엄청 많네 뭐 먹으면... 아이고, 이거 아, 저거 그래서, 이거 갈아서 꿀넣고 음. 갈아 먹어야 돼. 아이고 음. 그래도 맛있네 아. 근데, 너거, 너거, 너거, 너거, 너거. 아깝다 아. 여기 몇둥이 많이 열렸네 중간중간에 응. 아니, 어머, 많네. 많이 됐을까? 그래, 됐을까? 야, 여기 도 줄까? 니까 내 먹을까? 아빠닥 있는데 먹을 수 있을까? 수 응? 응. 응? 야 제이는 응. 먹어 뒤를 돌아봐 아, 어정신나가가지고 <웃음> <웃음> 어, 언니 아, 산통을 헤매는 여자 같잖아 웃겨, 웃겨, 아, 왜 그렇지? 그래 산에 사는 저기 산만이? 아니 저기 뭐야 <웃음> 혼자 산다가 거기 나오는 사람 같은데 나 혼자 산나 뭐. 혼자, <웃음> 혼자 산다 응.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다 근데 복장이 스커트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자연인이다 <웃음> 이거 니테이가 죽인 거는 네. 이 많이 좋잖아 올라오네. 네. 여기 한 번씩 뽑을 게있어 언니? 일로 왔는도 빨리 앞에서. 자, <웃음> 앞에서 빨리. 어, 하늘하고. 사진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삼이, 삼, 삼인이 맞아야 돼. 하늘. 땅. 땅. 땅. 사람, 사람 하늘. 그래서 삼이 딱 맞아야 돼. 그래, 저 모닥불에 가서 다홈 잡아봐요. 이렇게. 응, 그래, 다 언니, 이렇게 해서 아, 하늘 보이겠어. 언니, 어, 언니 그거 언니 그거 봐봐요. 봐봐, 봐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하늘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찍어줘요 물도없는 많지 물없는지 있어? <웃음> <문구 없는디>. <웃음> <웃음> <vousMI>? <웃음> 이거 빨간아 <불이 웃음> 음. <하면 되니까 웃음> <뜨거>. 이거 빨간야 <웃음> 어. <웃음> <우리야. 웃음> <웃음>